안녕하세요. 여러분, 석현아입니다. 오늘은 중앙시장에 있는 먹거리를 먹으러 왔어요. 한번 저와 함께 같시 갈까요? 첫번째 출입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떡볶이가 파는 골목이 있는데 오늘은 지금 다 쉬고 있나봐요 몇 군데를 는 닫았네요, 오늘 다들 야, 이런 여기는 수많은 유튜버들이 촬영했던 곳통일영수제아무교 있구요 오늘은 여기 서울 식당에서 순대국이랑 막창구이를 먹을 겁니다. <살기> 아, 오늘은 순대국밥이랑 그리고 막창구이를 주문해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순대국밥 <목소리> 음. 음. 일단, 돼지 머리랑, 아따, 너무 뜨겁다. 후. 여기가 순대랑, 그리고 돼지 내장이랑, 곱창도 들어가 있고, 어, 어, 야, 여기, 여기 오소리감투도 있어요, 오소리감투. 부속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, 여기. 오! 있겠다 같이 지아버하고엄마할 자. 날때 때까지는 살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. 사살들 설단은. 음, 누구도 모르잖아 아, 근데 여기가 좀 간이 안되 있어요. 여기를 일단 간을 하시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. 아여기 아, 보시면 막창에 마늘 마늘 들어갔어요 다진 마늘 같아요. 와. 음. 자, 후추랑 마늘 향으로 여기 돼지 잡내를 잡는 것 같습니다. 오. 오. 걔는 가야 돼. 이1에 아니 술 같이 로개 왔다 야. 땀을 려 가지고. 소리도 맛있네요. 가 120. 최고가 1 6 0 어. 네. 요 그밥왜밥안 먹었어? 밥안안 먹은 네. 응. 게아 많이 없 <웃음> 이거 봐깨끗 그래. 이거 이먹어봐 내가 먹었달래 빨리 먹고 싶어요 이거 막창 아, <웃음> <웃음> 와 여기 살코기가 많이 들어서 좋네요 형다먹다 먹은 다음에 다 먹고 형이 나 이거 먹형 그런데 맞아, 옛날에 우 시골에 친구이 있었잖아 양평에 아저가 응. <스> <STRruddy> 있어 앞동매 <holy latency> 아, 아, 맞아, 맞아, 맞아 그러면 그 면 단위에서 돌 그래. 주변에 있는 애들 전, 젊은 애들 우리 우리 애들 어. 예유독 자고 일어나서 또일어나잖 잖아 그때는 그래서 진짜 시장 때니까. 소주 살별 짜요 유리 병 그런 거. 맛있 이런 막걸리 이런 거 없잖아. 음. 음. 묻어놓고 막걸리 한쌍온거 짜고 묻어서 물을 잔뜩 주는 거. 이상하네어플이라한명어이면다 생각하니까. 맞아요. 어플또한 명씩 중독이야. 아니 지두어플렉이어플도또통조 가야죠. 뭐 금방 먹 건데. 아마 참으요 소주. 알코성 있어. 그래도 가만 해. 그런데. 그래지안할 거잖아 또. 안 해. 근데 하면 막거지를 그냥. 마찬마찬다익었씨우아기준거 보니까 이렇게 찍어 먹는 거 같아요 여기, 여기 야, 맛있다. 맛있 어. 야, 막창에서 마늘향이 나니까 야, 더 맛있네. 더 맛있어. 어우. <목소리도> 아. 고개도 그럼. 맞나만원싹좀안 해. 아 끝내주네. 끝내줘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 <웃음> 음! 다진 청양고추 넣었더니, 음. 살짝 또 매콤한, 매콤한 향이 살아나네요, 여기. 와. 진짜 막창이 이렇게, 와. 엄청 도톰해요, 와. 네, 저희는 네, 오늘 화해인데 입니다운 추운 면 오늘 네. 네. 저녁에 네. 나쁜 거 아니라고 저녁에 음. 그냥 먹고 오늘 저녁에 일까지도 나와 리필이세요? 리필이세요? 아, 이거 식어가지고 아아 아, 아 좋은 팁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아니아아아니 거 와 막창에서 일단 돼지 내장냄새, 누린내는 없어서 먹기는 되게 편합니다. 대이안대이 안되잖아. 어. 너무 맛있다 어 어. 와 근데 역시 국밥 먹을 때는 깍두기가 맛있어야지 국밥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같아. 아 <남자> 야, 근데 너무 맛있다 막창이 와 이렇게 먹으면 막창 순대국오 원래 시도먹어데 시그시간 그러니까 시너 너무 맛있다. 와. 와이네 아, 이번에 기름 장 이번에 기름 장 찍어서 오늘까지 잘 됐대 오다고이 같이 거. 우와. 저도 그거 아닌 거같은 거기 이사 아직 시에 고양이는 좀잘익히이는잘이는좀고양이이고이는이이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